할래? 난 어디든 좋아, 좋아. 언제든 좋아 sun, day. 아, 먹방 쿡방 티 whatever you a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걸또 만드는 날인데요 새우 100마리 새우장 만들기 근데 100마리가 조금 넘을 거예요 제가 조금 충분히 사서 그러면 빠르고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우를 배송 받았는데요 이때는 산새우가 잘안 나오는 철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급냉한 새우를 시켰고요 일단 개수를 세어봐야 될것 같아요 한 마리 두 마리 111개 총 111개입니다 소금물을 좀 만들어서 새우를 한번 씻어줄 건데요 이걸 만약에 맹물로 그냥 새우를 씻으면 비린 맛이 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청주나 뭐 소주 이런 거 있잖아요 부어가지고 비린 양도 좀 잡고 살균 효과도 있어요 새우를 손질하는 동안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재워두고 있을게요 육수용으로 먼저 머리만 떼줄게요 머리는 여기 댕강 자르는 것보다 여기 살짝 위에를 자르는 게 살이 조금 더 있어요 이제 육수를 만들 건데요 40마리 기준으로 한 1리터 정도 생강은 한 반쪽 마늘도 한 4, 5달 무는 한 반개 그리고 저는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해서 청양고추도 넣고 파도 한개 정도 양파 넣고 풍지한 새우머리 푹 끓여줍니다 오 어, 냄새 너무 좋아요 진짜 딱 새우탕 새우 머리는 먼저 좀 건져줄게요 내장이랑 들어가 있으니까 좀 쓴맛이 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걸로 탕 끓여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이대로 푹더 끓여줄게요 술에 조금 어, 향균 된 상태의 새우인데요 여러가지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통째로 넣으실 분들은 불은 위험하니까 좀 잘라주고 뭐 수염도 자르실 분들은 수염 자르고 깔끔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대로 난 머리 없는 새우장을 하겠어 그럼 요렇게 그냥 하시면 되고요 껍질을 까겠어 하면은 까주시면 됩니다 꼬리까지 끝까지 다 해도 되고요 저희 할머니가 치아 씹는 게 조금 많이 약하세요 등 쪽을 한번 살짝 갈라가지고 이렇게 펴주는 거죠 조금 씹는 맛도 편해지겠죠? 여기서 공통점! 여기 새우 두 번째 마디 이쑤시개 같은 걸로 콕 찍어주세요 내장이 이렇게 비린맛도 나고 균도 들어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목소리> 여러분 깐 새우장이 쉬운 게 아니네요 이걸 엄지손가락으로만 깔 수가 있는데 감각이 묻어졌어 할머니 드릴 것만 까고 나머지 그냥 담글까? 다, 다 알아서 까먹으려고. 하면. 아닌가? 7일이 넘어가서 좀 오래 보관하고 싶다 하시면은 새우하고 그 간장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새우를 냉동을 시켜놓으세요. 그러면은 좀 오래 놔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 했나? 했을 때 여기 한 마리 숨어있고. 이렇게. 태어나서 많은 새우 껍질을 까보긴 또 처음이에요. 끝. 하, 등 따라서 한 번만. 이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마지막으로 소금물로만 간단히 헹궈주고요. 지금 육수 끓고 있는 동안에는 얘네들이 상하면 안 되니까 냉장 보관해 줄게요. 야채들이 물러졌으면요 면포에 한번 걸러주세요. 자 이제 간장을 만들건데요 육수가 2, 간장은 1 설탕은 0.3정도 소주나 맛술 0.12 한번 이렇게 확끓면은 너무 오래 끓일 필요 없이 불 끄고 레몬은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했어요 소금으로 빡빡 문대가지고 이끝트리는 어차피 흰색이 많아가지고 안쓸 거예요 레몬씨들은 좀 제거를 해 줄게요 통에다가 새우를 넣고 새우가 안 잠길 때는 이렇게 접시로 해가지고 충분히 잠기게 해주고 냉장고에서 이틀간 숙성 후에 다시 맵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맛을 살짝 봤거든요? 예상보다 빨리 간이 뱉더라고요 빨리 이제 출하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애들. 이틀차니까 간장 한번더 데려가지고 바로 출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달지 않은 레시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달아도 될것 같아서 설탕 조금만 추가할게요 네 지금 한번확 끓었거든요 더 끓이지 마시고 불 꺼주세요 한번 체망에 걸러줍니다 이게 다 새우 그 단백질이랑 내장 뭐이런거 특성이 더 해야되는 새우는 밑에 깔고 통새우장 백 가른 것들 레몬도 새 거를 넣을 거고요 월계수입이 약간 살균효과도 있고 보존효과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새우장 끝! 대달을 하러 갑니다 한번 어머니뭐 음 만들어왔, 어 낡아지. 장 만들어왔어, 새우장. 음 호호. 닭도둑인데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 <웃음> 간이 완전히 됐고 이제 그냥 야. 통으로 된 것도 있어요. 배안 따진 거. 야 근데 이 간이 참 맛있게 됐네. 앙 먹어? 간장 <웃음> 음 맛있다. 응, 음, 맛있다. 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간장이랑 너무 맛있어. 비벼먹어도 되겠어. 응.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지금 3일째인데요. 겨우, 겨우 한 마리 나봤어요 유통기한이 그러니까 최대 7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은 그럴 걱정이 없었습니다. 먹방도 못 찍고. 껍질이 있는 거는 48시간 이후부터 드시는 게 좋고요 간장이 많이 달 경우에는 3일부터 깐새우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간장을 달게 안 했기 때문에 24시간 이후부터 드시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더 입맛에는 꼭 싱싱한 새우로 담그셔야 배탈 안 나요 여러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크이 만들어 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